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오늘은 초록 매실과 사과주스를 마셔볼건데요 구독자분이 요청해주신 아이들입니다 매실 우리형님 감사합니다 1999년 매실 음료의 대표주자 초록 매실이 어느덧 출시 29년을 맞이했어요 기존의 가정에서 매실을 담가먹는 번거로움을 해소해준 초록매실은 여전히 매실 상온주스 판매 넘버원을 유지하며 강력한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는데요 초록매실은 매실의 상큼함을 유지하기 위해 연상시키는 초록과 주원료인 그 매실의 합성어로 초록빛 상큼한 매실 음료 매실차에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멘트 생각나시나요? 넓게 보여주고 싶어 손발이 오그라들고 시공간이 오므라 듭니다 조선몬을 화제의 인물로 만들었던 순도 100%의 초록매실 광고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자리매김 되어 있죠 그럼 게임을 어지고 싶은 원샷맨이 초록매실과 사과도 쓰는 원샷을 보겠습니다 ちょ<音声><音声> 와! 정말 미쳤어요! 오늘의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이건 리얼누다가 최고의 조합입니다. 사과주스의 달달함과 초용메실의 달달함이 합체해서 레알누다가 야물딱진 조합이 나왔어요. 기분 최고예요! 깨물어주고 싶죠?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 타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